주변에서는 그거가 예쁘다는 소리 안닌가요 어, 일단 사진에 잘 담기는 날에는 되게 예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에 담기거나 했을 때는 아, 조금 더 높았으면 더잘 어울렸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는근인데휜게 네. 기분이 좀 그래요? 아니면 짧은 게 기분이 좀 그래요? <웃음> 이거 <약간> 복합성인데. <웃음> <볼트> <웃음> 어. 휜거 음... 짧은, 짧은 거, 어떤 걸 교정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효빈입니다. 어, 제가 내일 드디어 비절개 하게 되었어요. 어, 예전부터 엄청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콧대가 시작되는 점이 네, 조금 낮은 편이래요. 어,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교정하고 싶었는데 수술 없이 좀 교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시술을 수술을 <웃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하나 둘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자기소개 자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우 오효빈으로 일하고 있는 32살 어, 보면 이효빈입니다 아 박수 아 아, 네, 오늘은 저 비절개 코성형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 왜코왜왜 코가 왜, 왜 어때? 어 약간 이제 제가 카메라 앞에도 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코가 휘어있는 게 한번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아.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교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코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 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제 상담을 몇번 받았었거든요. 짧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가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아. 근데 좀 높이감이 이제 좀 너무 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굴 이미지나 이런 게 코가 좀더 높아지면 더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코가 그냥 예쁘다는 소리 안 들어요? 어 일단 사진에 잘 담기는 날에는 되게 예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에 담기거나 했을 때는 아 조금 더 높았으면 더잘 어울렸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목소리> 남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몇 없다. 군데 왜 이렇게 하 어. 근데 반반이었어요 어...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반은 네. 괜찮다 응. 반은 약간 휘어 보인다 그러거나 이렇게 반은 일단은 어, 그냥 두, 두는 게 낫지 않아? 코는 건드리는 게 좋지 않대 이런 얘기를 하고 어. 반은 야 코를 해가지고 얼굴을 더딱 음. 화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딱 완전 갈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휜게 기본이 좀 그래요. 아니면 짧은 게 기본 좀. <웃음> 약간 복합적인데. 굴뚝을 <웃음> 어... 택하자면, 휜거 음... 짧... 그 짧은 거 어떤 걸 교정하고 싶다. 음, 휜게더큰거 같아. <웃음> 어, 그렇죠. 아, 네. 어, 짧은 거는 괜찮은. 아니, 그나마 괜찮고. 아니, 사실 뭐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근데 음. 휜 거는 이제 계속 뭔가 틀어져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웠던 거 같아. <웃음> 원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웃음> 키는 게다 교정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카메라 안에서 또좀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저 오늘 병원 도착했는데요 너무 떨리네요 예뻐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휘어는... 아, 수술한 적 있어요? 수술은 없어요 필러 수술한 적 없고 필러를 언제... 한 6년 전에 좀오래됐 6년, 6년 전이면 거의 녹았을 건데 좀 남은 거 같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여기 네. 현재는? 필러맞지고다 녹았고 뭐, 뭐 물어봤어요? 아... 휘어져 피어, 보이는 아, 거 아! 휘어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 여기만 하잖아요 음. 여기 아래쪽은 변하지는 않죠 아, 그렇지만 여기가 올라가면은 일단 여기가 선명해 보이니까 선명해져. 이게, 이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변하지 않아도 좀 똑바로는 보이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녕 네? <웃음> 안녕 이제잘 있어 좀더뭐 없어요? 감정을 어. 담아서 뭐 이렇게 야 이씨 너 때문에 힘들었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래?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네? 너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니 <웃음> <웃음>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아니 됐어요 그냥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잘 있어 이제 높아진 코랑 잘 지낼게 <웃음> 잘 받으 오시고요. 좀 이따 봐요. 바이 바이. 안녕. A few minutes later. 시술 잘 받으셨어요? <놀람> 어떠셨어요? 씻어아 처음에 너무 긴장을 안 했다가 어. 갑자기 이제 마취할 때긴장돼가지고 <웃음> <그래서? 웃음> 잠깐 숨을 모르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아팠어요? 아픈 건 아닌데, 어. 마취할 고딱한 번. 어, 몇분 걸렸어요? 한 10분? 10분? 네, 10분. 되게 간단해. 네, 10분, 15분? 10분. 잠깐 제가 쉬느라 한 2, 3분 음. 또 지나가서. 또 쉬었어요? 도대 <웃음> 땀나고. 네, 그러셨구나. <웃음> 어떻게 이제 좀... 오, 괜찮아요? 네. 일단 먹기도 어? 별로 없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음.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한 것도 너무 좋고 음. 지금 코도 아까 봤는데 네. 많이 비풀어진 것도 많이 교정이 됐더라고요. 한 번만 좀 내려줘요. 어우 아까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고... <웃음> 네. 그러면 관리 잘하시고요. 일주일에 돼요 네. 네. 안녕. 안녕. 안녕. 네. 안녕. 바이바이. 안녕.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웃음> 네? <웃음> 안녕 이제 잘했어 좀더뭐 없어요? 감정을 어. 담아서 뭐 이렇게 야 이씨 너 때문에 힘들었어 뭐 이런거 있어너 아, 그래. 때문에 힘들었어 네? <웃음> 너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뭐 <웃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됐어요 그냥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어,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웃음> 잘했어 이제 높아진 코랑 잘 지낼게 <웃음> 잘 봐도 오시고요좀 이따 봐요. 바이바이. Yeah. 안녕. A few minutes later. 시술 잘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씻어아 처음에 너무 긴장을 안 했다가 어. 갑자기 이제 마취할 때 긴장돼가지고 <웃음> <그래서>? <웃음> 잠, 잠깐 숨 모르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아팠어요? 아픈 건 아닌데 어. 마취할 때뭐 딱! 아 그래요? 몇분 걸렸어요? 한 10분? 어, 네, 되게 간단해요 네, 10분 15분? 잠깐 제가 쉬느라 한간부터 네. 지나가서 또 쉬었어요? 도대체 <웃음> 아, 땀나고 아 네, 그러셨구나 <웃음> 어떻게 이제 좀... 어, 괜찮아요? 네 일단 먹기도 별로 없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음.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한 것도 너무 좋고 음. 지금 코도 아까 봤는데 많이 부풀어진 네. 것도 많이 교정이 됐더라고요 한 번만 좀 내려줘요 주 오, 우 아까보다는 훨씬 높아지고 <웃음> <웃음> 그러면 관리 잘하시고요 일주일에 돼요 네. 네. 네, 안녕. 네. 바이바이 안녕 들어가세요 네. <웃음> <웃음>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휴빈입니다 어, 오늘 수술한지 11일 차 됐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예뻐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